그러네. 생각하면 응. 그게 더 짜네. 말 정성할게요. <웃음> 아, 더 담백합니다. 내가 그 말했지? 너는 약간 좀 상상으로 기억하는 맛이 있다고. <웃음> 여러분, 제가 욕을 <요구를> 했습니까? <웃음> 아 어, 엄청 좋아하죠. 아 라면 안 먹은지 두달 됐어요. 진짜 좋아요. 라면 어제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. 저는 진라면 순한 맛. 아군각볶음면 어, 저는 많이 먹어요. 아까도 먹었어요. 전 맥주 마실 때. 맞아 안주로 있어야지. 과자요? 과자 뭐 좋아해요? 전 콘치. 아 콘치 아 콘치는 인정이지. 네. 근데 진짜 이기인 맛이다. 콘치 난 진짜 유치원 때 이후 안 먹었는데. 콘치 요즘 리메이크돼서 맛있어요. 리메이크 리니얼이라고 하잖아요. 리니크 맞나요? 아 리니얼. <웃음> 포테토칩이랑 육개장 사발면. 표지만 봐도 완전 누가 봐도 콜라보 했다라는 그러니까. 유명하죠 그러니까. 저, 저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육개장 진짜 좋아 사발면 중에 원탑이에요 거의 그렇죠. 아 저는 진짜 이것도 어드벤테이지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배고플 때 먹는 추운 날 경기 수, 근무 쓰고 먹는 그 육개장 사발면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육개장 사발면이 큰거 작은 게 있다 이가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똑같대 아 진짜? 그 작은 데 작은 게더 맛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대 물의 양도 그렇고 음. 좀 작으니까 좀더 빨리 익고 음. 뭐 그런 환경 변수가 많대요 한번 맡아보자 어때요? 응 육개장 냄새 안 나는데요? 어? 그러네요? 옛날에 과자 중에서 알감자라고 하세요? 100원짜리 파는 거 있었거든 육개장식품에 응. 그 냄새 난다 먹어보자 이 응, 육개장 맛이에요? 응. 더 과자 맛인데? 육개장 스프를 그냥 뿌린 맛 근데 스프 함량이 좀 낮아가지고 좀덜 짜요 우리가 생라면에 스프 넣을 다 넣었잖아요 응 밥만 넣지 느낌.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다 그러니까와 진짜 평생 이거만 먹고 살수 있겠다 음 맛있어 매콤 꼬깔콘 소스가 뿌려져 있는 감자칩 맛 어, 육개장 맛은 안타깝게도 많이 안 나요 그 차라리 맞아요. 육개장 따로 포테토칩 따로 먹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, 네. 맨날 맨날 먹으면 건강 나빠지는 맛이다 그 인정 할지는 응. 맛이에요 응. 딱두 개, 세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면 먹는데 사먹지 않을 맛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맛있지 않 잘. 근데 진짜 맛있다 오, 어,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다 먹겠는데 이러다? 오전 만쯤에 4.7점 4.4요 그냥 포테토칩보다더맛있 이제 보통 2편은 4절 하거든요 내절. 포테토칩에 김치사발면 야 포테이토칩이 많이 있네 그니까 근데 원래 김치사발면은 좀 싱겁잖아 아 싱거운 느낌이지 어, 이것도 싱거울까? 오 잠깐만 향이 일단 은확 올라오네 오 이게 근데 아까보다 향이 더 세다 오 그런게? 오? 야 이거는 그 김치사발면 스프맛 나그 스프 그대로 썼나봐요 그대로예요 야 어떤 느낌이냐 감자칩 위에다가 그 김치사발면 소스 꺼내가지고 어 그러면? 맞아 맞아 쉐킷, 맞아. 시키 시키 시키 타고 먹는 느낌. 근데 난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육개장은 좀 어울렸는데 응. 김치 하면은 안 어울려요. 감자를 김치에 싸 먹는 것 같아요. 저는 김치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밥 응, 먹을 때. 응.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김치 향을 오 약간 좀 신기하게 잘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는 뿌셔뿌셔 먹죠. <웃음> <웃음> 딱 우리가 생각한 그김치사발면 맛이다 별로 2점 드리겠습니다, 2점 나도 2점 이건 차라리 오리지널이더 맛있어요 1점? 굳이 김치 맛을 섞어서 좀 애매하게 만들지 않았나 짜파링! 양파링 곱하기 짜파게티 미니라고 해요 이건 잘 되니까 나머지 다한것 같아요 보시면 양파링이 좀 작아요 원래 양파링이 렇게 작았나? 내기구 엄청 컸었는데 원래 이렇게 귀걸이 막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건가?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 가면 모든 기구들이 다 작아 보이잖아 음. 그런 느낌인 건가? 미니네 미니 아, 쉴짜 없이 노스테이지에 빠졌네 <웃음> 네. 볶음 짜장 맛 어, 이건 괜찮을 것같아 네. 그냥 양파링에 그 짜장면 있잖아요 음. 짜장면 나왔을 때그 소스 있잖아요 음. 그, 듬뿍 찍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짜파게티 만들다가 어. 실수로 물덜 빼고 소스 넣었을 때 나는 맛 이게 <웃음> 확실히 얘네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싱겁다 <웃음> 맞아 어, 얘네가 너무 짜가지고 짜파게티 좋아하는데 양파링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시켜먹을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린다 근데 양파, 짜장 거의 많이 찍어 먹잖아요, 아 춘자. 간짜장이 애초에 양파, 볶아서 안들잖아잘 어울린다 전얘 4점 줄게요 나도 4점 무난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네게 1점 이 친구도 차라리 짜파게티를 먹던가, 그냥 파링을 먹던가 할것 같아요. 뭐야? 참깨라면 타임! 자, 이거는 야채 타임 알죠? 그거를 참깨라면나 섞은 거예요. 나는 야채 타임도 좋아하고 참깨라면도 좋아하거든? 얘는 좀 기대된다. 야채 타임은 뭐가 들어있어? 케찹. 그렇죠? 근데 케찹이 아니야. 얘는 할라피뇨 케요네즈 들어있어요.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. 생긴 건 똑같죠? 여기에 시즈닝되어 있는 거. 자, 케어네우즈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데 부터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겠죠? 근데 야채타임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어, 나도, 나도 지금 먹으면서 어, 어. 이거 왜 참깨라면 그런가? <웃음> 아니 이거 아까 육개장보다 이름값을 더 못하는 어. 제품이에요. 그냥 콜라보를 하고 싶었던 거야. 맞아. 그만큼 조만, 콜라보를 하고 싶으셨던 <웃음> 그러지, 거지. 그렇지, 그러지 <웃음> 이게 참깨라면이 좀 맵잖아. 그래서 원래 야채타임보다 맵거든? 그냥 그 매운맛을 참깨라면처럼 낸게 아닐까? 짜고 매운 야트 타입?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음. 5점 만점에 저 5점. 그 이유가 있어요. 일단 전소스충이기 음. 때문에 소스 있으면 플러스 1점 됩니다, 무조건. 나는 음. 4점인데 이유가 뭐냐면 소스가 과자 양에 비해 작아요. 저 3.5. 저는, 저는 케온네즈 때문에 3.8. 특색 케요네즈. 있게 잘 만들었어요. 좀 참깨의 고소한 맛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. 아, 어, 내가 좋아하는 거다! 와우! 쫄병 제... 스낵!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안성탕면이랑 쫄병 스낵이랑 콜라보를 한 거군요 자, 일반적인 쫄병 스낵보다 조금 더 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안성탕면이 경상도권에서는 국민 라면이에요 저 어릴 때에도 안성탕면 만 먹었어요 엄마가 음. 타면 라면 신라면 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면 라면 맛없어 진짜 왜 먹는... 먹을 수 있죠?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 안성탕면, 생라면 부숴먹었을 때딱그 맛이야. 거기서 이제 쫄병스낵 특유의 식감.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맛이 나는 것 같아. 왜냐면 안성탕면의 맛은 별로 안 나고 향이 약간 된장 베이스의 향이 나긴 하지만 맛 자체가 좀 약해요. 그냥 쫄병스낵이더 맛있어. 보통 쫄병스낵에 비해 더 짜고 라면 스프 맛이 나긴 해. 원래 보통 쫄병스낵이더 짜지 않아? 그러네. 생품이 응. 그렇게 더 짜네. <웃음> 말정정할게아 진짜. 더 담백합니다. 내가 그거 말했지? 너는 약간 좀 상상으로 기억하는 맛이 있다고. 해. <웃음> 여러분 제가 욕을 했습니까? 네, 몇 점? 1점. 자, 아, 1.5. 안성탕면의 명성을 못 따라잡았다. 그냥 안성탕면 뻥개 먹는 게더 맛있어. 안성탕면 진짜 맛있고 쫄병선색도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맵고 짜서 술 안주 아니면은 평소에는 못 먹을 것 같아. 쫄병선에 짜파게티? 이거 못먹습니다 이게 그 빙고가 3kg 쪘다는 음. 그 제품? 자이거 짜파게티 맛이에요. 와 완전 짜파게티 냄새다 이거. 그거 알지? 피스방에서 옆에서 짜파게티 먹으면 나도 시켜야 되는 거 알지? 지금 딱그 냄새. 드셔보세요. 여기 정리이 아주 괜찮아요. 아주. 아 <웃음> 어때요? 진짜 애기들이 좋아할 맛 짜파게티 소스를 그대로 떼어 넣어서 만든 맛이고 안사 타는 면 보다는 세배 맛있어요 내 생각에는 쫄병스는 약간 짠 과자로 알고 있는데 약간 양파링보다더 밋밋한 것 같아 근데 약간 미세하게 느껴지는 게 매력이긴 하다 짜파게티 쫄병을 먹고 있다고 라 의식해야지 나는 맛 저는 얘 1.8점 줄게요 쫄병스낵은 <웃음> <웃음> 오래전에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 2점 드릴게요 1등은 이거 육개장 미만 잡임 거기서 거기 근데 나 얘는 점수 주고 싶다 케네지만그 병은 케네지먹으려고 사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리 저는 굳이 따지면 쫄병스낵 쫄병스낵 두다 맛있었어요 은은한 향이 계속 뭔가 거부감이 들지 게하 않고 끝까지 먹을 음...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라면에 엄청 맛있는 맛을 기대했는데 다섯 가지 제품 다 라면에 기대하고 먹으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과자로 라면의 맛을 표현하기좀 힘들지 않았나 냄새는 진짜 완벽하게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맛은 조금씩 부족했어 저는 포장지에 혹해서 구매했다가 맛에 좀 실망을 할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 여기까지 끝! 끝! 끝! 음, 맛있네 맛있어요? 응 음. 맛있다고? 아 이거 너무 습관이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아, 괜찮네 괜찮네 <웃음> 아습관이 아니 괜찮은거 아니야 솔직히 괜찮지도 않아 <웃음> 아, 너무 습관이었다 <웃음> 야너 진짜 웃너다 <웃음> 너무 무식교로 <웃음> 어. 쫄병상에좀잘 어울린다. 나 쪼병상 좋아해. 약간 좀쫄병 같은 느낌 있잖아. 야, 내가 내가 갑이야. 갑을 연해. 내가 갑이야. 진짜 너무 싫다. <웃음> 장난이야. 장난 장난. 유진 여성 관리하니? 저요? 네. <웃음> 이러고 삽니다.